소리가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소리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자, 퀴즈. 무슨 달까요? 선서. 착할 선? 좋을, 글서. 좋은 글씨. 반대말이 있다면, 옛날체로 쓰는 거라서. <웃음> 옛날체가 매력있어요. 나쁠악자. 이건 버그마짜죠. 내가 첫째 가지 못해. 나는 밀렸어. 난 둘째야. 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마음. 쫓기는 두려운 제한된 마음. 악입니다. 악서. 선서가 있고 좋은 글씨, 나쁜 글씨가 있다고 하면, 음. 어떻게 해야 좋은 글씨를 쓸 것인가 좋은 글씨를 쓰는 길 서예를 잘 하는 길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막무리 뭐 바닥이 나려고 해요 어, 예로부터 뭐 여러분이 생각해도 당연히 답을 하나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한세 개의 답이 있다면 많이 쓰면 되지 예여기에는뭐 장사가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없어요 그냥 굳이 말하자면 다서라고 표현할까요? 많이 쓰는 것이죠 다서 제 아는 분이 <웃음> 자기는 서예 재능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나는 남보다 두 배, 세 배, 네배더 하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노력이에요. 다섯. 자, 많이 쓰는 건참 좋은 일인데, 바쁘죠? 사람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요즘은. 어, 시간이 없는 건지, 마음이 바쁜 건지. 어쨌든, 이런 현실에서 먹고도 살아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언제 먹 한가롭게 살고글 쓰고 있으면은, 어, 마누라가 뭐라고 할까요? <웃음>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자, 그래서 또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소동파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중국 북송시대 이 소동파는 중국에 가면 참 뭐랄까 우리나라 한석봉 같은 어떤 그런 인기 뭐랄까 아주 재능도 많고 시도 잘 쓰고 글씨도 잘하고 서예 잘하고 대나무도 잘 치고 다재다능하고 센스있고 재치있고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장 아마 사랑받는 사람이 소동파가 아니냐 싶은데 이 사람이 음, 참 글씨를 힘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쓰고 버린 붓이 쓰, 쓰다가 붓이 이제 달아집니다 뭐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겠지만 한뭐 5개월 쓰면 다 달아진다든가 이사람더 열심히 썼으니까 뭐 2개월만에 달아졌는지도 모르죠. 그럼 던져요. 뒷마당에다가. 또 달아지면 던지고 또 달아지면 던지고 보통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붓몇 개나 쓸까요? 서예하는 사람이 뭐 10개, 20개? 근데이 사람은 얼마나 쌓였는지 붓이 무덤을 이룬 거예요. 이걸 필총이라고 합니다. 공부 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죠. 필 붓이 무덤을 이루었다. 그런데 <웃음> 그러고도 마음이 안찬 거예요. 연필이 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한계를 느낀다. 스스로. 그래가지고 붓을 딱 내려놓고 그때부터 책을 봤어요. 독서. 다시 예전에 읽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서성경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고 또 여러가지 예시춘추라든가 그런 고전들을 쭉 보고 그렇게 쭉 해갔더니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동서고금의 성현들의 글씨 어떤 그런 책 보다 보니까 눈이 번쩍 떠져서 그때서 다시 붓을 잡아보니 어, 글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백한 것이 붓이 무덤을 이루도록 써도 명필을 이루지 못하더니 책을 한 수레 읽고 나니 어, 저절로 붓이 내 가슴쪽으로 들어왔다 이런 어떤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많이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똘추서당에서 서해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어떤 뿌리 인문학 모든 것의 뿌리 말의 뿌리, 글의 뿌리, 그림의 뿌리, 사랑의 뿌리, 힐링의 뿌리 문자에 뿌리 이런 등등을 강 이제 집어넣을 건데 계속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깊이 있는 농닉은 글씨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손기술만 가지고 쓰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적 소양과 인의 예지신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글씨 속에. 우리 민족의 다섯 가지 오행에 맞춘 정신입니다. 이것이 중국 아니냐고요? 네, 우리 민족에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오행 자체가 우리 민족에게서 나온 거예요. 임의의 지신. 이게 이제 목화토금수에 맞춘 겁니다. 목, 이것은 금, 이것은 화, 이것은 수, 이것은 토. 이렇게 배열이 되어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다섯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 견이 나온 거예요 이 견은 책을 보는 것까지 포함할게요 그렇지만 책만이 아니라 좋은 작품 많이 봐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서 정보가 많고 책이 많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볼수 있죠 좋은 작품을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책도 없지 인쇄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웃음> 좋은 비문이 있다고 하면 은비문을 글씨는 오래가니까 천리길을 가요 그거, 그거 하나 보려고 한달두달석달 달, 달 가는 거예요 <웃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어느 넓은 광야에서 풀숲 우거진 곳에서 비문 하나 발견하는 거죠 소문 듣고 찾아간 그 비문 그래가지고 막그 앞에서 감기게 눈물을 흘리고 이걸 보자마자 떠날 수 있겠어요? 몇 개월을 찾아봤는데 이 앞에 텐트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사흘을 머무르면서 나와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이 글씨들을 완전히 새기는 거예요 각골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뼛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도 새겨요 그걸 명심이라고 하죠 명심하세요라는 말이 요즘 쉽게 합니다만이 정도 돼야 명심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장기 기억 내 유전자의 배열 속에 기억될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이걸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직 믿을 건 눈밖에 없으니까 핸드폰이 없었나 봐요 <웃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일를이루는경지 지금 이 갑골명심의 그런 정성이 이 시대에는 참 찾기 힘든데 이런 서의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다서, 다견 마지막 하나쯤 더 하자면 은 음,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잘 하셔도 돼요 이건 뭐냐면 텍사 좋은 안내자를 고르는 겁니다 사실은 고르는 게 아니죠. 고를 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만나야 돼요.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일러주면서 이끌고 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딱 하나의 정도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안내자인가? 계속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국전의 특성작가다. 뭐, 대상 작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됐다고 해서 그때 얻은 실력 가지고 평생 울거먹는 사람이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스승은 계속 위로 발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따라갈 수 있는 지평이 열리는 것이죠. 이 양반이 멈춰 있으면 아무리 쫓아가도 요 밑에서 돌고 있어요, 제자들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없이 무한한 세계를 향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꼰대면 안됩니다. 낡은 꼰대? 이건 나이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의식이 닫혀있는 사람들을 낡은 꼰대라 그래요. 이 낡은 꼰대들 때문에 지금 서해가 정체되어 있는거예요 발전하지 못하고. 사같은 양반은 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은거고 서해의 역사를 바꾼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영웅이 나오면 역사가 바뀝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지식, 신문화에 항상 가슴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옛 정신을 따뜻하게 대피해야 돼요 그걸 온고라고 하죠 온고 그리고 새로운 신정신, 신문물, 신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온고지신이죠 또는 법고창신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눈밝은 안내자, 가이드, 그리고 그런 같이 쓸 친구들, 도반들,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행복이죠. 그런 분들 만나시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서예를 하는가? 왜 서예 명상을, 명상을 하는가? 이런 마음 속에서 그런 인연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